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모음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y name is Tommy and I'm here to help you master English.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20년, 30년째 공부에 오셨던 단순히 외우는 공부가 아닌 하나부터 차근차근 반복하고 이해하게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보면서 A가 어떻게 다른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모음 A가 단어의 중간에 그리고 단어의 끝에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A가 단어를 시작할 때세 가지 소리를 낸다고 말씀드렸었죠. 에, 어, 아이세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더 중요했던 부분은요. 이한 소리를 낼 때도 억양이 있다는 것. 에가 아니라 에 이런 오르내림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A로 끝나는 단어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몇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규칙 정하기, 정의 내리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있어야 예외라는 것도 있거든요. 100%는 아니더라도 대다수가 적용이 된다면 그것을 규칙으로 삼고 예외를 따로 기억하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쉽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다룰 규칙들이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든 규칙들이 많기 때문에요. 혹시 동의하시지 않거나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싫어는 누르지 말아주세요. 제 기준에는 A로 끝나는 영어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기준에는 A로 끝나는 영어 단어들은 대부분 외래어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수도 있는 컴퓨터, 컴퓨터, 텔레비전, 텔레비전, 폰, 전화기 이런 단어들이 외국에서 쓰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래어라고 하잖아요. A로 끝나는 이 영어 단어들, 소파, 요가, 스파, 사우나, 소다 이런 단어들은 이미 외국에서 사용되던 이름을 그대로 따오던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화학적 이름이나 생물의 이름 등을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단어들은 한글에서도 똑같이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죠. 소파, 소다, 사우나 그렇다면 이아 소리 소파, 소다 할때이 소리를 어떻게 내야지 원어민 같은 발음이 될까요? 한국식 아는 아니고요. 두 단어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어와 아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시작은 어 소리를 내주시고 끝을아 소리를 내주셔야 이게 맞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 시작하셨다가 입술을 끝부분에서 열어주세요. 어 빨리 붙여서 어아아아 아아 여기 안에서는 어 앞으로는 아이 소리가 맞습니다. Soda 소다, 그렇죠? Soda가 아니라요. Sofa, 소파, sofa가 아니고요. 열리는 아가 아니라 아 입술을 모아주시고 아 발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A로 끝나지 않는데도 이어 소리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단어들은 어떤 글씨로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어 소리로 끝나는 영어 단어들은 A W로 끝나게 됩니다 claw 동물들의 발톱 flaw 문제 허점 결점 straw 빨대 law 법 saw 톱이나 보았다 보다의 과거 이것들 역시 AW로 끝났습니다 외래어로 사용되는 이름인지 아니면은 일반 단어인지에 따라서 A를 사용할지 AW를 사용할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소리로 들리는 단어들 중에 하나 더 조심하실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씩 r 소리를 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들리셨나요? 첫 번째는 r 있 썼고요. 두 번째는 아 입니다. ar 로 끝나는 단어들은 ar이 r 소리가 나는데요. 이 r 발음이 혀가 몰리면서 끝에 있을 때는 흐지부지 흘려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놓치시기가 쉽습니다. 최근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마블에서 개봉했던 제일 최근의 영화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Far From Home 이 단어를 우리가 한글 자막으로는 어떻게 썼었죠? 파 프롬 홈 이라고 썼죠. 왜 우리가 이 F-A-R 이 단어를 파 쪽파도 아니고요. 왜파 라고 썼을까요? 그 이유는 A 소리가 길고 R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R로 끝나는 단어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요 단어들을 많진 않으니까 인지에 놓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봤던 far, 먼, jar, 유리병, bar, 술집 바 같은 단어도 있지만 막대기 같은 뜻도 있죠. star, star. 이 단어들을 보면 다 리얼을 안 써요. 그쵸? 들을 때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A가 단어 중간에 있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단어 중간에 있을 때 기본적인 규칙, 기준은요, 에 소리입니다. 첫 번째 예외는 A가 L을 만났을 때, A가 R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소리들은 기존에 배웠었죠? A가 L을 만나면 A가 어 소리로 바뀌고, A가 R을 만나면 A 소리가 아로 바뀌게 되는 것. 이두 단어가 일단 자음을 통한 번외의 규칙, 예외들, 두 가지입니다. A 다음에 어떤 것들이 오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구별하셔야 되는 규칙은요. A 다음에 모음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음은 A, E, I, O, U 그리고 뒤에 와서 도와주는 W와 Y가 있습니다. 어, 이 소리들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면 왕초보 영어교실 모음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붙을 수 있는 여섯 개들 중에서 일단 몇 가지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E와 AO는 사용 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과학적 용어나 전문적 용어 외에는 생활영어에는 전혀 쓸데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AE는 a, a -E 소리 A-O는 에오 소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E-I-O-U, W, Y 여섯 개 중에서 E와 O는 제거했죠. 자, 그 다음 남은 단어가 I입니다. A-I는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A의 에 소리, I의 이 소리 합쳐서 에이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아까 A-E와 같은 소리죠. 그래서 굳이 A, E를 쓰지 않고 하나로 통일해서 A, I를 쓴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어들쭉 읽어드릴게요. AIM, 조준하다. AIR, AIR, AIR이라서 r I 얼 소리가 나긴 하지만 AIR, AI가 만나서 AIR, 공기. RAIN, 중간에 들어있죠. AI가 A 소리가 나서 B, 비가 내리다. rail, 철도, 레일, gain, 얻다, 수확하다, pair, 짝, pain, 고통, bait, 믿기, fail, 실패하다, jail, 감옥, wait, 기다리다, s t a i r 계단, straight, 곧, 바른. 억양도 혹시 들리셨나요? straight, a, a가 아니라 a, air, aim, 그렇죠? a에 더 강한 포인트를 주셔서 stare, 높이 꼭 기억해 주세요. au 역시 사용도가 많습니다. au의 소리는요. 아가 많이 나는데요. 어? 이거 아까 한 소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aw와 같은 소리인데요 또 고민되죠. 아, AW, AU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 간단합니다. AW는 단어가 끝날 때 AU는 단어 중간에 덕분에 AW까지 사라졌네요. 이 단어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음절대로 잘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앞에 자음에서 자르는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자르시면 AU 아 소리죠. T O Auto, auto, m a, m a t i c, tick, automatic, 오토매틱이죠. 한국말로 자동 자동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보면요, trauma, trauma. 한국말로는 트라우마. fault, 잘못. s a u c e 여기서는 c가 e 을 만나서 s 소리로 변했습니다. c가 원래는 크 소리인데 e, i, y를 만나면 스 소리로 변하죠. sauce, 소스, faucet, 수도꼭지, 수도를 말하는데요. 한 가지 예외 단어로 laugh가 있습니다. 이 au가 여기서는 에 소리가 나는데요이 gh라는 아이들이 참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예전 왕초보 영어교실에서도 GH를 다룰 때 GH는 소리가 세 가지 이상이 나고 특별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자기네들만 딴짓하면 되지 옆에 사람들까지 괴롭히네요. 그래서 AU가 에 소리가 나게 만들어서 laugh, 소리 내서 웃다, 가 됩니다. GH가 저를 보고 비웃고 있는 느낌. 이건 뭘까요? 그러면 이제 몸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A랑 Y가 만날 때 자 a 는에 소리가 납니다. y 는 원래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데요. 이 견모음으로 사용될 때는 이 e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a 소리가 나죠. 그래서 day, day 요일 일할때 day 말한다 say 삼성 lg 카카오 pay 저 지불한다 play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첫 번째는 A 다음에 모음이 오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모음이 온다면 지금 나눴던 규칙들을 적용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하실 거는요 A 다음에 자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모음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마법의 E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음을 두고 뒤에 있는 E가 앞에 있는 A를 이름 소리로 바꿔주는 것. 그것도 왕초보 영어교실 6강에서 많이 다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escape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e가 앞에 p가 있지만 건너뛰어서 a를 a 소리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escape 가 아니라 escape 가 되는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동사 행동들에도 이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make 만들다 take 가져간다 shake 흔들다 bake 빵 쿠키, 생선 등을 오븐에 굽다죠. save, 구조하다, 구출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음이 바로 옆에 있는지 두 번째 만약 모음이 바로 옆에 없다면 자음 하나를 끼고 그 다음에도 이나 다른 모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A의 위치가 음절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a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던 단어의 흐름을 읽기 단어의 억양 읽기에 적용되는 것이긴 한데요. 한 단어만 보고 마칠게요. 자, plant라는 단어, 식물, 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a가 유일한 모음이기 때문에 plant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죠. 자, 여기다 t i o n 을 붙일 거예요. 명사를 만들어준다는 t i o n 을 붙여줘서 plantation을 만들었어요. 션이 붙게 되면서 a가 하나 더 늘게 되었죠 그래서 첫번째 a에서는 plan 그냥 a 억양이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가볍게 넘어갔지만 tation, s 이 마지막 음절이고 ta가 t, 두번째, 뒤에서 두번째 음절이기 때문에 a, a 센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plant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두번째 음절을 찾으셔서 엑센트를 넣는 것.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음절을 일단 자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시고 그 단어를 찾으시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두 개의 규칙. A 다음에 모음이 있는지 아니면 자음을 끼고 E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찾으셔서 그거 먼저 충분히 연습하신 후긴 단어도 익숙해지시겠다 싶으시면 네이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규칙들이 100%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어를 읽어가시고 회화, 듣기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준점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파벳 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